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퇴직 구 퇴직금과 자신이 모은 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자가 접근을 하죠. 처음에는 집을 알아봐주고 근처 마트는 어디가 좋으며 인터넷과 핸드폰 신카드 구입 등 여러가지 도움을 주며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은근슬쩍 재산이 얼마나 있냐는 식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혹은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회사에 몇년 근무를 했고 직급은 뭐였냐 등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대충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처음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선에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내가 커피농장을 매입해서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이 좀 부족하네. 혹시 돈 2천만원 정도만 투자해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구매처와 물류업체는 다 확보해놨고 당신은 돈만 되면 다음달부터 매달 200만원 정도 고정수익은 발생하게 될텐데 이 말에 혹한 피해자는 돈 2천만원을 투자하여 매달 고정수익만으로 1년도 안되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로가 사인을 하죠. 그리고 며칠 후사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 골치 아파졌네. 농장주하고는 계약금을 걸고 약속 날짜에 맞춰서 넘겨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관할 시청 공무원이 뒷돈을 요구하니 그 뒷돈을 좀 마련해줘. 큰 돈은 아니고 500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 계약 끝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이 돈은 바로 돌려줄게. 이 상황까지는 큰 의심 없이 그냥 돈을 입금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피해를 당한 썰을 보고 약간의 의심이 들지만 사자에게 물어보기는 조금 망설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물어봤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2000만원 투자해서 매달 200만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며칠 지나 사자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 이거 어쩌나? 계약은 끝났는데 고용한 농부들이 일할 농기계를 생각하지 못했어. 이왕 구입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써야 되니까 천만원만 더 투자해줘봐. 그냥 내가 지분을 20% 더줄 테니까 그러면 고정수익이 200만원이 아니라 그두 배가 될 텐데 어때? 좋지?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의심은 점점 강해지지만 이제까지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될것 같다는 두려움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또다시 돈을 입금하고 기다리게 되죠.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사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3천만원만 더 투자해줄 수 있어? 다른 게 아니라 농장주가 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한테 팔았던 농장을 다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데 경찰한테 뒷돈도 줘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누명을 벗어야 될것 같아. 그렇게 되면 농장주한테 피해보상금으로 1억 이상 받게 되니까 이자까지 해서 5천만원 돌려줄게. 정말이냐고 물어보고 확인하기 위해 같이 경찰서에 가보자고 하면 그러다가 당신도 공범으로 몰려서 같이 누명을 쓰니 어쩌니 라는 식으로 협박과 함께 계속 돈만 요구합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같이 사업은 어찌하겠냐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죠.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굳어지고 다시 연락을 해보면 더 이상 그 피해자에게 돈이 나오지 않겠다고 느낀 사자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해외에 나가게 되면 돈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